세상 이끈탈어입니다. 네, 어,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알고 여자는 여자가 봐야 알잖아요. 음. 근데 여자끼리는 파도파도 모르는 게 있고 남자끼리도 파도파도 모르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어, 이성들을 끌어들이는 매력 같은 거죠. 음. 그래서 오늘의 주제예요. 이성들만이 느끼는 음,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매력은 그치 동성은 느낄 수 없어 동성은가 동성은가 이성만이 느낄 수 있는 매력입니다 카드 뽑아놨어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웃음> 이성들 많이 느끼는 거부할 수 없는 나 이거 거부할 수가 없대요. 음.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거부하면 미치는 거지. 음, 우리가 그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그런 게 있잖아. 생각을 하기 싫어도 자꾸 생각나는 게 있는 것처럼 그 동성끼리는 느끼지 못하는 매력을 이성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그러잖아 아니 제가 도대체 어뭐 때문에 저렇게 인기가 많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단 말이야 그건 뭐야? 이성들만이 느낀다는 거지 음. 그래서 이성들만이 알수 있는 내 느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음. 여기는요 반전 매력이 있대요. 반전 매력이 있고, 어, 나를, 그니까,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아, 쟤는, 음, 그니까, 예를 들자면, 아, 쟤는 아니야, 그랬다가도, 어, 저게 뭐지?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매운맛에도요, 이렇게 고추가, 고추가 맵잖아요. 근데 매운맛에도 종류가 있어요. 청양고추가 매우, 매운, 매운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베트남 고추, 멕시칸 고추, 다 매운맛인데, 뭔가 뒤끝이 다 달라. 어. 그런 것처럼, 아, 저기, 막, 별로 이렇게, 그런 거, 나를 끌어들이는 매력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여운이 좀 길게 남아서, 아, 그래도 한 번은 더 봐야 될것 같지 않은 매력이 일번 카드한테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 이, 지금, 그, 희한하게 여러분들한테 꼬이는 사람은 이렇게 순둥순둥한 사람보다는 조금 까탈스러운 사람이 잘 걸리는 게 아닌가? 어, 깐깐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왕이잖아요. 어, 왕이 어때? 왕은 매사에 의심이 많지. 왜 의심이 많아? 언제 어느 놈이 내, 내 음식에 독을 넣을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한 상태로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해도 어떡해요? 그치. 전화면 목을 쳐라! 이러는 것처럼 조금만 자기에도, 어, 그 사람하고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꼬이는 이성들을 보면은 그렇게 쉬운 캐릭터들이 아니라는 거야. 어, 쉬운 캐릭터가 아니고 조금 힘들다, 어,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어, 깐깐하지. 어, 뭘 하나 보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꼼꼼하게 살펴보게 된다. 왜? 여러분한테는 뭔가 한 번에 노할 수가 없는 어떤 매력이 있대요. 음. 이제 그거부터 찾아봐야지. 이성들이 느끼는 거니까. 내가 그래? 내가 그런 데가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응. 어,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고루, 고유의 특성이 있다는 거야. 자꾸 알아가고 싶게 만드는? 어. 고로한 특성이 있대. 이성들이 볼 때는. 음. 그러니까 어떤 반전 매력 같은 거지. 이게 우리가 딱, 이게, 차를 운전하고 가면은, 앞에 길이 막힌 게 보여. 분명히 막힌 게 보이는데, 막, 막, 이, 분명히 막혀서딱 보니까 옆에 새끼리 하나가 나는데, 이게 새끼로 쫙 통하는 길, 길이, 꽃들이 되게 이쁘게 핀 것처럼, 내가 끝이, 그니까, 별로 뭐, 뭐, 뭐, 뭐, 비슷, 비슷하지 않겠어? 그랬던 곳에서, 어떠한 여러분만의 어 그냥 싹 돌아 들어가면 나오는 여러분들만의 향기를 갖다가 이성들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한 번에 이렇게 싹싹 알수 있는 타입은 안다라는 거야. 여러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지 알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한번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람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 아, 정말 괜찮을까? 긴가민가, 사람을 긴가민가하게 만들어. 어, 긴가민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만들다가 일단 한 번을 딱! 어 여러분한테 뭔가가 탁 물고가 트이는 그 순간서부터는 노브레이크, 어,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건데 이런 거는 굳이 그래지 쓰레기가 안 꼬이지 않나?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근데 일장일단은 있어요. 그 무슨 일장일단이냐라고 하면은 어. 어. 쉽게 친해질 수 없는 단점을 있는 대신에 한번 친해지게 되면은 어 굉장히 오래 가는 인연이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그 저기서 그러니까 오래 사겨봐야 아는 음 그런 캐릭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면에 그 호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남자를 갖다가 끌어들이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남성이 뽑았다면. 남성이 뽑았다면, 음, 여자를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고, 어, 만약, 이거 갖다 여성이 뽑았다 그러면은, 남자를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다. 어,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순식간에 한 번에 눈에 딱, 그 첫눈에 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어느 순간에 가서 그냥 촤 그냥, 어, 아주 빠른 속도로 빨아, 빨아들인다라는 거야. 블랙홀, 맞아. 어, 블랙홀 같은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사겨봐야지 않은 거예요. 사겨보, 근데 그 사겨보는 기간에 여러분들의 매력을 다 모지도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래 사귀고 봐야 된다. 어, 단순하게 사겨가지고는 모른다. 그러니까 수박 겉털기로 사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왜 쉽게 인연이 이어지지 않냐라고 하면, 그 블랙홀 그 끌려 들어가는 그 빨려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가지 못하고 사, 그, 그, 그 여러분들이 조금 그 뭐지 그썸 기간을 오래 두는 게 아닌가 어, 상대방의 마음한테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매력이 느껴도 그 여러분들이 조금, 어, 조금 썸을 길게 뽑는 그러한 그 특성 때문에 그 사귀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어, 다 나가 동그라진다라고 봐요. 나가 동그라진다. 그러니까 그그 그 기간을 넘어가면 진짜 빛의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음 조금 음, 조금 조금 그, 조금 너무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기간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거의 요즘은요 인스턴트라 그러잖아. 밥그 그 음식 같은 것도 레디트 유스니까 그냥 가져다가 렌즈에다가 돌려 먹으면 끝나요. 그리고 배달 신속 배달 촥! 내가 밥해 먹는 것보다 배달해 먹는 게더 빠르고, 더 빠르고 맛있어. 그런 것처럼 사랑도 그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사랑도 1, 2, 3 아니면 안 기다려줘요. 근데 여러분은 1, 2, 3가 아니라 10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6, 7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겨보려고 붙어 있다가 어떻게든 사귀보려고 붙어있다가 6,7에서 다 떨어져 나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연애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6에나 7에서 떨어져 나가기 전에 받아줘야지 연애를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음. 알아,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라는 거지. 그게 어, 단점이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이성들이 좀 지치는 게 아닌가. 어, 더 이상 내가 할게 없어. 어, 너무 이, 이 사람이 매력적이어서 다가가고 싶은데, 음, 내가 너, 아무리 해도, 어, 그때 이거 철벽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어, 뭐, 꺼져. 어, 나는, 어, 나는 비혼주의자야. 하고 딱 하면은, 이렇게까지 안할 텐데,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을 갖다가 계속, 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어장 관리도에 성격에 맞아야 하는 거야. 어, 어, 그러니까 어장 관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나, 그 이성들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그렇게까지 그냥 힘, 어, 언젠간 봐주겠지, 언젠간 봐주겠지 하면서 붙어 있게 만든다라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어디 봅시다. 아.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요 연애를 음, 만약에 지금 옆에 아무도 없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연애를 갖다가 하게 될 거예요. 어 근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다. 어 여러분의 그 성격이나 어떠한 그 캐릭터의 특성상 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연인을 갖다가 어, 연애를 할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음 그러나 결국은 좋은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봐요. 음 좋은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라고 하면 음. 어, 여러분 역시도 어떠한 경, 어, 경 뭐지? 그 사회적으로나 이런 데 굉장히 어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 1번 카드를 뽑은 사람은 어, 근데 1번 카드의 연인이 될 사람도 어 조금 재능이 남다르다 그래야 되나? 어 두뇌가 명석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어 조금 어 그 뭐지 그 덜렁덜렁 댕다가 그 굉장히 분석형 두뇌형 남자가 들러붙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질을 형성하는 능력은 어 괜찮다라고 봐요. 생각을 해봐, 두뇌가 그렇게 좋는데 물질을 못 만든다. 그건, 어, 저기, 뭐,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응,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질 형성도 잘하는 사람이겠다.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결국은 들러붙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들러붙게 될 것인가? 라는 게 그게 관건이잖아요? 응. 음, 나의 매력에, 어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매력에 이끌려서 그렇게 시간을 그냥 질질질질 끌었는데도, 어. 결국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음, 누구냐, 라고 하면은, 어, 사내 커플일 수도 있고, 어, 사내 커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떤 모임, 단체, 이런 데서 모이게 돼요. 근데, 이게, 이, 이 모임의 특성상 아니면은 게그 산의 커플이기 때문에 어 대놓고서는 못해 어 대놓고서는 못하고 이게 그냥 간간히 서로에게 신호를 주는 그 것이 스타트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신호를 준다 그래서 연애는 조금 어렵게 가겠다 어 왜냐면 두 사람 다 성격상, 확실해지기까지, 어떻게 그러게도 오픈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어, 확실해지기까지 오픈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리에, 어, 비밀리에 연애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 그, 다른 사람처럼 오픈하고 속시원한 연애는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지. 그래도, 음. 그러다가 이거, 이거 여러분들게 패턴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러분 그 운명의 패턴들이 항상 이랬던 게 아닌가? 어, 그러다 너무 오픈하지 않아서 헤어진 케이스도 있지 않아요? 어, 왜냐면 서로 뭔가 너왜 너 이래 이럴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별을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암튼 음. 아무튼 연애는 선거 그 누군가는 생기지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이나 그 사람의 상황 때문에 저기 뭐야 한한 한 번은 살짝 흔들림이 있겠다 그러나 어 그러나 극복하지 않겠나 싶어요 음 극복하겠다라고 막 그렇게 가지고 여기는 진짜 연애를 해도 굉장히 오래 오래 하는 커플일 것 같아 오래 어, 오래 하는 커플이고 극복을 해 나간다 근데 두 사람 다 성격이 너무 비슷해요. 어 성격이 비슷해 갖고 모든 쉽게 쉽게 가는 거는 없어 쉽게 쉽게 나고 여기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성격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정도 그래서 연애를 갖다가 진짜 아 이제 연애를 시작하자 할때쓰는 돌다리를 너무 두들기는 바람에 지친다 라는 거야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 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끌다 보면은 정작 재밌는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재밌는 연애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연애도 이게 초창기 때가 재밌는 거거든. 막 도파민 막 그냥 미친듯 뿜어낼 때어 그냥 미... 사랑은 미친 짓이다 그러잖아. 어. 크레이지처럼 사랑할 때가 그때가 좋은 때인데 여러분은 그 크레이지처럼 사랑을 하지 않고 너무 이성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정작 여, 연애를 갖다가 하려고 들면은 이미 그 열정이 그냥 그나마 있던 열정이다 식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러나 원만하게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 너무 뜨겁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그 상태에서 쭉 이렇게 오래가는 연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럼 선생님 저는 연애를 할수 있나요? 라고 하면 네! 연애할 수 있습니다. 연애할 수 있고요. 어, 어 여러분들은 어 당장은 결혼 운은 없지만 연애 운은 있어요. 어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막 쉽게 갈리는 타입도 아니야. 한 사람 갖고 오래오래 오래 가는 타입이고 썸도 오래오래 오래 타는 타입이고 뭐든지 좀 길어. 어, 좀 뭐든지 좀 길다. 암튼 연애는 할수 있겠고 다음번에 들어올 사람도 어쩌면 이미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음 다음번에 들어올 사람은 여러분하고 성격 자체가 비슷하겠다 라는 거죠.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네, 이상만이 느끼는 여러분들의 매력 그 자체 매력은 블랙홀 같은데 있다. 근데 블랙홀 앞에까지 오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오고 나면 급속도로 사람을 갖다 촥촥촥 빨아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리딩 아,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성들만이 느끼는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런것일까요 여기는 좀 친화력이 좋은 게 아닌가? 음, 친화력이 좋다라고 봐요. 음, 친화력도 좋고 그러다가 보니까 음흠. 친화력도 좋고 일단은 그뭐 대책 없다 대책 없이 노는 타입은 아닌 거고 이미 대책은 다 있다 어, 자기 대책은 다 있는 사람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남자들이 볼때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음 자기 일을 갖다가 사랑한다 어 그리고 일을 갖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아 짜증 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팀웍이 조금 좋은 게 아닌가 어 주변 사람들하고 어떠한 그일 부면에 있어서 상의와 의견의 어, 의견 교류가 좀잘 된다라고 봐요. 그 점을 갖다가 어 남자들이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어. 그게 뭐가 매력이에요라고 있지만그 매력이에요. 라고 하, 있지만 그거 매력이야. 매력 맞아요. 이성들은요. 여러분도 여 여자 여, 여, 이거 뽑으신 여성분들 남자가 자기 일을 갖다가 할때 주변 사람들하고 교류가 잘 되고 어떤 유대 관계나 대인 관계가 좋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거기에서 딱 점수 한 대, 점수 하나가 더 들어가죠? 응. 어, 저 사람 괜찮네? 어, 인간성 괜찮네? 뭐, 이렇게 나간다는 거야. 그니까, 만약에 이걸 뽑으신 분이 여러, 여성분들이라면, 다, 이성, 이성이 여러분을 볼때 어떻게 써요? 오, 어, 여자인데도, 어, 저기, 막, 주변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인맥, 어, 저기, 뭐, 사람들하고 되게 융화가 잘 되네? 어. 그리고 팀워이 좋네? 오, 어, 매력적이네? 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남녀를 분명하고 다 똑같이 느낀다라는 거죠. 어. 매력적인 거요 성별이 없어. 어. 매력에는 성별이 없어. 그냥 이성, 동성들은 그걸 갖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늘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성들 눈에는 그게 그렇게 아니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딱 부러지는 데가 있다. 그리고 사, 그러니까 뭐지 감성적인 뭐지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를 갖다가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내 상황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을 갖다 똑 부러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사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난장판이든 모든 간에 예를 들어서 회사 분위기가 난장판이야. 근데 도 나는 혼자 오로지 꿋꿋하게 착착착착 해나가고, 또내 환경이, 선생님 저 환경 난장판 아닌데요? 라고 그러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많아요, 이 카드는. 어. 근데 내가 환경이 난장판이 란 난장판이라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에서도 내 정신을 딱 차리고, 내 정신을 딱 차리고서 척척 이럴 때 너무 빛이 난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성들이 볼때그 모습이 되게 빛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음, 나는 그저 어, 나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어, 이성들은 나를 보고 어 빛이 난다 멋있는 여자다, 어 멋있는 남자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러분의 특성은 또 있어. 특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너무 감성적이에요 어, 너무 감성적이니까 여러분들 성격에는 좀 답답할 수가 있지만,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한테 없는 것엔 있. 끌리기 마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감성적인 어, 이성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지. 왜? 그 사람은 갬성에 따라 움직이지만 여러분은 이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어, 우리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와우 너무 멋있었잖아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 보면. 컴퓨터는 뭐야? 갬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이성적인 모습, 아, 모습에 그냥 퐁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어, 빠져든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어그거 보면은 막그 뭐지 그별 같아, 밤 하늘의 별어뭐 그런 거 같은 거지. 음,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매력이다. 여러분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극한식게 뭐 매력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이성들이 보는 눈은 다르다라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때훅 빨려든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성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게 뭐가 매력이라고. 나도 그 정도는 나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 그건 약간 질투가 섞인 거고. 어. 이성들이 보는 거하고 동성이 보는 거는 달라요. 음, 나 동성들이 볼땐 당연한 거 하는 거 같거든. 그렇지만 이성들이 볼땐 당연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 어. 그 거기에서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 예, 여러분은 지금 그 여러분의 여러분이 조금 해야 될 일이 조금 많아. 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딱히 어, 딱히 사귀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어, 사귀는 사람은 없어 보이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남자에 대해서. 어. 물론 외롭고 쓸쓸한 건 있어. 외롭고 쓸쓸한 거 있고. 아, 또 아, 이 놈의 인기, 어, 매력은 쩔거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좋아, 좋다는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들의, 어, 여러분들의 매력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빠, 어, 빠진 사람의 주변에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들은 별로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야. 왜 기대감이 없냐라고 하면, 음, 뭐, 뭐 하나같이 여러분한테 어, 들러붙는 사람이 캐릭터가 세다? 근데 선생님 왜 저한테 들러붙은 사람이 캐릭터가 셀까요?라고 하면은요. 그거, 용어 쌍박이라 그러잖아. 어, 용어 쌍박. 어, 저기, 막, 그, 뭐지? 서로를 알아보는 거지. 어, 네, 내 짝은, 내 짝은 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 왜냐면, 내, 여러분들의 카리스마도 쩔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 카리스마에 그 기가 약한 사람은요, 눌려갖고 오지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 여러분을 흠모하는 사람, 어, <웃음> 여러분을 흠모하는 사람의 캐릭터가 되게 세다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지. 아이 고 흠모고 나발이고, 아 선생님, 어, 그런 인간은요. 트라우를 싫어다줘도, 트라도그싫어다도 싫어요. 이러, 이럴 거예요. 그런데 어, 잘 생각해봐요. 어, 왜냐하면은 물른 사람하고 여러분은 못 살아. 음, 물른 사람하고 살기는 힘들다라고 봐. 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른 사람은 답답해서 싫고, 어, 답답해서 싫고, 어, 또, 저 주변을 둘러보니까 캐릭터들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아이고, 저런 것들하고 내가 다니느니, 어. 내, 그냥 마음 편하게 혼자 살란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런데 연인은 생길 것 같아요 어. 연인은 생길 것 같다 라고 봐 음. 언제쯤 생기냐 라고 하면 1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다 뉴팬에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가 생겨요 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 뭐, 뭐, 뭐, 옛날에는 뭐, 마음이 먼저다, 어, 마음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는데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아. 그래도 사람이 반듯하면, 어, 반듯하고 객관성, 그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건전하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 들여 앉히지 않을까 싶네? 음. 남자든 여자든, 어, 상관없이. 하나, 하나 들어 앉히겠다. 어, 그래갖고, 어, 여러분들은 누가 생기면은요, 숨기지는 않아. 숨기지는 않고, 드러내놓, 드러내놓겠다. 라고 봐요. 그런데 그 드러내놓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연인에 생기는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는 않아. 어, 순탄하지는 않은데, 왜 순탄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 하나같이 캐릭터가 세다고. 음, 하나, 하나같이 캐릭터가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처음에 이제 그내 연인이 되기까지는 우당탕탕탕탕이 많겠다. 이 우당탕탕탕이 뭐냐 그러면은 어, 약간 다툼? 어, 다툼이 뭐 멱살을 잡고 이게 죽여버려. 그냥 이게 아니라 이된게 아니라 어, 그냥 그뭐 사랑 싸움 비슷한 거지. 특단도 아 그럴 거만 하지마 그러면 아 알았어 갈게. 어아 오지 마. 하아 내가 안 가면 뭐 자기 뭐 힘들잖아 가다가 알아서 그냥 내가 갈게 뭐 이런 식의 말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 정도의 우당탕탕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oh, 스 sweet honey darling I love you 뭐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거는 조금 응, 응, 저기 닭살 닭살 해갖고 힘들고 여러분 성격에도 응. 그러니까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는 그러한 연애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응. 저기 뭐 주변에 버터도 하나 있어 버터도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버터 하고는 안 맞지 않나?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야 버터를 고를까요 아니면 우당탕탕을 고를까요 어. 여러분 주변에 남자가 하나가 아니다 둘이다 남자가 이거 뽑았다 그러면 어. 여자가 둘이다 하나는 아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를까 라고 둘중한 사람하고는 여러분들이 어, 2023년서부터는 음. 둘중 하나를 골라서 가지 않을까 싶네 어. 자 맞아요 여러분들이 고르든지 그 사람이 고르든지 어, 둘중 하나다 근데 카드상 보면 여러분이 고르게 되지 않을까 비율은 어떻게 돼 7대 3 여러분이 고르는 게7 상대방이 고르는 게3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생님은 카드가 뒤집혔을 수도 있잖아 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여러분이 상대방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여러분이 퐁당 빠져 빠진 것일 수도 있잖아. 음, 그러니까 어, 저기왜 뭐,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자여도 그 그 양기가 강한 양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음양 음양 음향, 인데 어, 그 저기 막양 어, 양기가 강한 여성들이 있어 양기가 강한 여성은 남자로도 표현이 되고요어 음기가 강한 남자는 여성으로도 표현이 돼요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들어라 어, 내가 어느 쪽인지는 본인이 더잘알 거기 때문에 암튼 음 그렇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성들만이 어, 느낄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매력은 뭐다라고 하면 음, 아, 그거지 뭐. 어, 저기 마, 그거 아까 말한 거. <웃음> 갑자기. 어, 저기 뭐 그거 뭐지. 군더더기 없는. 어, 군더더기 없는 성격. 그런 걸 갖다가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할 때 모습이 너무 카리스마가 있고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일할 때 모습이 마음에 드는 것도 그거 좀 그렇지 않나요라고 하면 왜 그럴 수 있지? 여자도 남자가 일할 때 멋있으면 홀딱 반하잖아. 똑같아요. 남자도. 사람은요. 남녀평등이란 거는 어, 힘의 평등이 아니에요. 가, 느끼는 감정의 평등이라는 거야. 멋있는 거 보고 멋있다 느끼고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는 거 느끼는 거고. 어 그저기 아픔은 아픈 거, 아프고 슬픈 어떠한 인생의 희로애락에 평등하다라는 거지. 남자고 여자고 힘이 어떻게 갔습니까 다르지. 쓰는 뇌도 다른데. 아무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음 그런 모습이 왜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어, 다가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 당 지금 당장은 조금 어, 다가온다 해도 싫을 수는 있어요. 다가온다 해도 싫을 수는 있지만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냥 조금 지쳐 있는 게 아닌가? 어, 조금 지쳐 있다. 어, 지쳐 있고 기대감도 별로 없기 때문에 당장 누군가가 다가온다 해도 싫고 그냥 나는 그냥 라이트하게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 얘기하고 밥이나 먹고 웃고 떠드는 정도면 좋하다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그럴까? 어, 왜요? 라고 하나면은 저기 막 계절도 봄, 여름, 겨울, 겨울 다 다른데 사람 마음이 어, 그때 그때 달라요. 주변에서 연애하는 거 보면 연애하고 싶고, 었 어, 어, 봄에 벗고 싶으면 싱숭생숭하고 음, 그렇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조금 그 이제 1월 달 지나고 2월 달서부터는 2월 달서부터는 조금 음, 어, 조금 외모에 좀좀 좀 신경 좀 써보세요 어, 선생님 저 신경 잘 쓰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말고 안 쓰는 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좀 외모에 신경 좀 쓰고 좀 화사하게 좀 하고 다녀보세요 응? 왜요 너무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좀 자기 자신을 조금 꾸며 봐라 왜요 라고 한다면 음 솔직히 뭐 연애운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어, 연애운이 있다라고 봐요.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그닥 연애운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음, 에라 모르겠다 일이나 하자 그러는 것 같지만 운은 항상 움직인다라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 자체 자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지 않을까? 음,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그냥 어, 뭔가 빨리 뭔가를 갖다가 어, 바꿔버리고 싶은 어떠한 그런 충동적, 어떠한 유혹이 생길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지금 이러한 시기는 이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갖다가 사귀거나 아니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딱 레디가 되는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바뀐다라는 거지. 그때가 되면 연애를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연애운이 그때쯤에 풀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때쯤에 풀리면 어떤 뭐가 풀리냐면 그때쯤에 어 저기 만그 그, 연애운이 들어온다, 라고 봐. 연애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좀 급속도로 친해지지 않을까? 어, 어느 게 친해, 마음보다는 좀 육체적으로? 어, 근데 그게 나쁜 건 거야. 난 그렇게 보지 않아. 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너무 이성과의 접촉이 없어도 이 몸이 빨리 늙거든요. 어 그리고 그 사람하고 여러분의 그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봐.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음그 사람하고 반그막 육체만 그 저기하는 그 관계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의 어떠한 마음을 나누지만 육체적인 것이 더 많. 아니 수반이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괜찮다라고 봐요. 어, 여러분의 그, 그 육체적인 관계로 인해서 어쩌면 고질병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음,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음, 그냥 나쁘지 않다고 다야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여자든 남자든 너무 이성과의 접촉이 없으면 몸이 늙어요. 늙고 자꾸 결렬. 막 몸이 자꾸 결려. 그러니까 그런 고질병들이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봐요. 어, 몸이 가벼워진다 좀. 음.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이끌려서 이미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뺏긴 사람이 어, 있다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심경의 변화는 인다언제 쯤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바쁜 일들이 다 끝나가고 어 뭔가 새로운 것 바쁜 일이 다 끝나가면 뭔가 새로운 인간관계나 어떤 새로운 그 뭐지 그런 그 관계를 갖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해나가려는 마음이 일게 된다. 그때쯤에 어, 이성이 두, 찾아 들어온다. 그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도 들고 육체적으로도 어, 잘 맞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지요네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성들만이 느끼는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매력은 뭘까요 음, 나의 매력이 뭐니 여러분 혹시 술 잘해요 음, 술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음, 술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허, 여기는 좀 정이 많은 타입이 아닌가 어, 정이 많은 타입이다 어, 정 때문에 어, 그놈의 정, 정이 무엇인지 어, 정 때문에 손해보는 케이스가 아닌가 음, 여긴 정이 많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의 매, 매력이 뭐냐 어, 이성들만이 느끼는 매력이 뭐냐라고 하면 음, 그 정이라는 거지 어, 그 사람을 대할 때그 어, 뭐지 그 뭐 사람을 뭐 입히고 먹이는 거에 좀 진심인 사람 음, 그런 거예요 조금 어 정이 많다 잘 베푼다 라고 보는거지 잘 베푼다 음 그리고 주변 사람하고도 교우관계도 좋고 어 저기 막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매력이 아닐까 어,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귀찮으면 문자도 씻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록 여러분한테 조금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그냥 뭐다 이렇게 대꾸를 해주는 게 아닌가? 어, 어,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는 있어요. 어, 힘들고 조금 음, 좀 지친다. 정신적으로 지치고 구설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성격이라는 거는요 쉽게 바뀌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아,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내가 괜히 쓸데없는 오지랖 때문에 쓸데없는 오지랖 때문에 이 구설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요 어, 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원을 그리고 사는 세, 어, 세계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성들 문제 때그 여러분들 정이 많다 그랬잖아. 정이 많기 때문에 이성 문제도 마찬가지야. 응. 여러분의 입대껏늘 어. 저기 막 최선을 다했다 그래야 되나? 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어요. 이성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어. 가족이면 가족, 이성이면 이성. 선생님 저는 아닌데요. 그럴 수 있지만 카드에서 그렇게 나왔어. 만약에 아니면은 그거는 나도 나도 모르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카드에서 그렇다는 <웃음> 그냥 나오는 대로 읽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면은 여러분 카드가 아닌 게지. 음,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저기 막 인생 자체가 고달픈 게 아닌가? 지나온 삶도 그렇고 하나같이 걸리는 인간들이 왜 이래 도대체. 아유, 까탈스럽기가 진짜 말도 못 해.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글쎄. 까탈스럽다 해도 아, 그래도 복은 있는 것 같은데 <웃음> 무슨 복이요? 라고 하면 남자들이 까탈스러운 건 맞아 어, 남자들 까탈스러운 건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복은 있겠다 어, 무슨 복이냐? 라고 하면은 물질적인 복은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항상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어, 상대방이 어, 한눈을 팔아서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 케이스가 아닌가? 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라고 봐요. 어. 그러나 뭐, 뭐 그래도 마, 마음의 상처는 많이 입었을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남자들이 다 괜찮은 사람만 걸리는 거 아닌가? 어, 다 괜찮은 사람만 걸린다. 근데 최근에 혹시 유부남 걸린 적 있어요? 유부남 혹은 유부녀? 음,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것 때문에 구설, 그것 때문에 구설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겠다라고 봐요. 음, 최근에 그랬을 수 있다. 아니면 지난 과거의 인연이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음 그냥 훌훌 털어버려요. 만약에 그게 과거라면, 음, 그게 과거라면, 에어라고 한다라고 보면은, 음. 이게 뭐죠? 음. 이게 뭐죠? <웃음> 여러분은 항상 이게 이게 저건 거 같다. 뭐가냐면 이게 이게 이것도 팔짱가? 아니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여자들이 들러붙어요? 어. 아, 그리고 안 들러붙어 있는 줄안 들러붙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사었는데도또 들러붙어 있고, 어. 나만 내가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냥 모태솔로처럼 살던 놈이 갑자기 여자가 생긴다거나 어. 경쟁자가 계속 들러붙는 그런 어, 그런 모습으로 보여. 허허, 이거 참,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의 그, 그, 남자? 혹은 여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친, 여친을 잘 가까워주는 게 아닌가? 어, 잘 가까워준다. 그래서, 때 빼고 강내놓으니까 허튼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정이 많아요. 인정이 많다. 음,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 양다리가 되고 어, 그로 인해서 나는 상처도 받고 하다 하다 어? 저기 뭐야 그 유부남, 유부녀까지 들러붙고 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떡게다 그래서 나는 너무 너무 힘들다. 아 무슨 인생이 이러냐 싶은 거예요. 음 응, 인생이 뭐 이러냐 싶은 거다. 근데, 어, 자꾸, 이런, 운명들의, 운명, 이게 운명인가요? 팔짱가요? 왜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계속 일어나요? 저는요, 솔직히 아무것도 진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하다, 하다, 어, 유부남, 유부남이 붙고, 남자가 뽑았다면 유부녀가 붙고, 지금, 어, 너무, 말질이 너무 많아서, 어. 그리고 생각하면 너무 분하고 열불이 터져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다라고 봐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시기가 지나가야 된다. 왜 그런데요? 또 여러분의 에너지가 인정이 많기 때문에 이성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좋아하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 굉장히 불안하다. 어, 불안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봐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법적인 문제도 걸려있는 케이스가 있겠다라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법적인 케이스가 있을 것 같다.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게, 아이고, 이게 좀 애매하게 됐네. 어, 애매하게 됐어요. 여기 진짜 인물카드만 어마어마하게 나와. 어, 인물카드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고 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체도 어, 주그 어울리는 걸참 좋아해 어울리는 걸참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 그 구설이 끊이지가 않는다라고 봐. 아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나는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잘안 하는데 내 주변으로 사람이 자꾸 몰려드는 케이스도 있고 그게 왜 그래요 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인 게지 어,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자리가 파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만 앉아있으면 하나둘씩 다 겨우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막이 문제 저 문제 그 2022년은 너무 힘들었던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이, 2022년은 너무 힘들었다 개 중에는 관제에 걸린 사람도 있고 음. 어디 봅시다 왜 관제에 왜 걸려 저기 유부남인 거 속이고서 저기 했으니까 관제에 걸렸지. 어, 관제 구설 아유 너무 잠도 안 온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지금 갈등한다라고 나와요. 갈등하고나았고 그리고 지금 마음 그 그러고 마음에 어, 둔 사람을 갖다가 어, 마음에 든 사람 왜 관제 구설에 휘말렸거든 최근에 께 유부남 아니었어요? 유부남 아니면 유부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이 돌아나와야 됐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지. 음. 근데 솔직히 작정하고 속이는 데는 장사 없어요. 그데 그러겠잖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럴 거 아니야. 또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야 사랑 진짜 꽉 상처를 입은 건 생각을 안 해. 어, 소, 속이지나 말던가. 음, 나 유부녀요, 나 유부남이요, 그랬는데도, 좋아하는 거면, 그렇지만, 만약에 속은 거면, 어, 속은 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심하겠냐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면, 여기 상처 입었다고 나오거든. 이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나오거든. 그러면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속았다는 거지. 어, 속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 문도, 여기, 여기 문도 나왔어, 어디서.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문카드 나왔어요 어, 속았다 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음, 진짜 말하기도 귀찮을 수 있어요 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 졸지에 그 뭐지 그, 뭐, 그 그쪽에서 그나 이상한 어 뭐라 그러겠어 뭐 저기 막 어, 상간녀라고 막 상간녀 상간남이라고 소문을 냈겠지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법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봐요.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그렇, 어,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항상 그 뭐지? 어, 그 경쟁자가 없다가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던가 싶어. 암튼, 자, 여러분들은 그, 이러한 어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사랑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고 싶어도 남자들이 여러분한테 집착하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한테 상대방이 좀 집착하는 그 집착을 해요.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한테 있다라고 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그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밀어내도 상대방에 자꾸 달라붙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 그것도 그것도 에너지인데. 음. 아니, 그거, 저기, 막 여러분, 닭 한, 저기, 닭을 비유하면 좀 그렇고. 장미한테는 장미향이 나죠? 장미향에다가, 어? 저기, 뭐야, 그 뭐지? 장미향에다가, 뭐, 뭐, 다른 향기, 어, 호박꽃 향기를 갖다가 찍찍 뿌려요. 그래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호박꽃 냄새는 없어지고 다 장미향만 남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향기가 어, 고유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고유한 향기를 맡고서 남자들이 진짜 미친 듯이 여러분한테로 빠져드는 거 그거 여러분이 어떻게 할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지. 어, 뭐, 뭐, 매력이 쩌는 것도 그것도 피곤한 일이지만 내가 일부러 끼를 갖다가 부리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나더러 어쩌라고. 그쳐나요 어쩌라고. 음. 한기, 예, 한기가 아름다운 것도 죄인가? 그건 아니지. 상대방, 그, 오히려 피해는 여러분이 입었는데. 암튼. 아무튼 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성들이 느끼는 여러분들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무엇이냐? 근데 요즘, 요즘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려 해결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한테 둘러싸여 있는 이런 일들이 어, 해결이 날 것이다. 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인정이 너무 많다. 정이 많고 따뜻하다. 그래서 주변의 남자들이 너무 너무 들끓는다라고 봐요. 근데 고, 고민되고 걱정스럽죠. 근데 저기 막난 이거 참 좋은 부럽다 라고 생각을 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제가 여러 사람을 보지만 진짜 이성에 꼬이지가 않아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잖아. 선택하면 뭐야 맨날 양다리로 끝나는데요 라고 하면 다 그래. 여러분만 양다리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 혼자 있는 사람들 그, 과거에 연인하고 헤어진 사람들 다 물어봐. 대체적으로 다 양다리야. 어, 그 바람 피워서 헤어지죠? 뭐, 다른 걸로 헤어지, 90%가 바람이에요. 어, 나머지가 기타 등등. 무슨, 그 기타 등등은 뭐냐? 그러면은, 그 뭐지? 그 섹스 광? 응, 섹스 광이라면, 입, 입이 더러워. 욕광? 응, 욕광? 아니면 또 뭔가, 그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주머니가 털털 폈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아, 어, 상대방이 상대방이 바람이 나든 내가 바람이 나든 나서 헤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 어, 저기 막 진정한 나의 짝을 찾기까지 그래도 이렇게 이성들이 좋다고 막 여기는 이성이 드글드글해요. 드글드글 좋은 거지 뭘 그래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 다 마음에 안 든다고요? 결국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온다. 음, 나온다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열개 있는 데서 어, 10개 있는 데서 하나를 고르는 게더 낫고, 20개 있는 데서 하나를 고르는 게 그나마 더 나아요. 왜냐면은, 많은 데서 골라야 그래도 더 괜찮을 확률이 높지. 응. 어, 하나, 둘에서, 아, 그냥 괴롭지. 하나, 둘 놓고 골르라는거둘다싫은 싫어, 싫어 죽겠는데. 암튼. 네, 3번 카드는요, 지금 어려운 거는요, 곧 지나가고, 이성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쵸, 그, 인정이 가득한 여러분들을 보면은, 이끌린다. 그냥 쑥쑥 빠져든다. 어, 여러분들의 그 편안함에 이끌린다라고 봐요. 암튼, 자, 음, 3번 카드 리딩 마치겠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 어, 보겠습니다. 이성 반, 이성들 많이 느끼는 나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무엇일까요? 음, 여기는 치명적이네. 음, 여러분한테 치명적인 매력이 있네요. 1, 2, 3번하고 다르다. 어, 이 4번은. 무슨 치명적이냐라고 하면은, 음 여러분의 우수의 첫 눈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봐요. 여기는 어떠한 성격보다는 여러분의 눈빛인 것 같아. 음 여러분의 눈빛. 어,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은요 쉬운 성격 아니에요. 어, 쉬운 성격 아닌데도 이성들이 여기 한번 빠지면은 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여러분의 이런 성격이 고치고 싶은 부모일지도 모르겠지만 음, 고치고 싶은 부모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잘안 고쳐져 어, 감정기복도 있고 그리고 한번 사람이 싫어지면 너무 싫어진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이성한테는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라 거지 어떤 매력이냐라고 하면 은 치명적인 매력 음. 그 영화에서 보면 힘든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조금 힘들겠지. 암튼. <웃음> 죄송합니다. 택폭을 했나요? 어, 근데 카드에 그렇게 나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고. 남자들이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나? 어, 여자들이 볼땐좀 싫어할 수 있어. 어, 쟤 저렇게 갖고, 나, 어, 저기, 막, 어, 어, 쟤 너무 착한데, 어, 얘 만나서 고생한다 생각해가지고, 친구들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런 캐릭터는. 그렇지만, 이성들한테는 어떻다? 어, 이성들이 막 미칠라고 하지, 이런 성격들은. 음, 매력이 정말 있어, 매력이. 그냥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걔네들이 내 맘, 지내맘 속으로 막 다이빙을 해. 어, 지네들이 다이빙을 해. 내가 싫다는데도. 그런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는 잘 헤어지지도 져 않아. 어, 헤어지고 싶어도 잘 헤어질 수, 그, 여러분은 끊어내고 싶어도 드, 듣기 싫어 죽겠는데, 듣기 싫어 죽겠는데 남자들이 어 아니면 이거 이거 갖다가 남자가 뽑았다면 어여 남자가 뽑았다면 여자들이 어 미친듯 나를 좋아한다라는 거지 어 여자가 뽑았다면 남자들이 나를 미친듯 좋아한다 아우 나 짜증 난다 진짜 혼자 있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혼자 있고 싶어 가지고 연락 두절 어 연락 두절 어막 이런 귀찮잖아. 어,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주변에 나를 갖다가 자꾸 좀, 어, 좋다고 막 뛰어드는데 환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음> 전화가 들어왔어요 <웃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사랑에 빠진 건가 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또 사랑에 빠진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별로 듣고 싶지 않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이 카드에서 왜 그러냐면 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뭐뭐 뭐 누굴 좋아해서 뭐 감정이란 걸 갖다가 시작해서 무엇하리요? 나는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진짜 그렇다. 뭐가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정말 이성들이 많이 좋아한다라고 봐요. 이성들이 많이 좋아하고 여러분은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뭐 어떻게 있고 싶어 하냐면은 그냥 혼자 있고 싶다라고 봐요. 왜 혼자 있고 싶냐라고 하면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이성이 음, 이성들이 여러, 이성, 그러니까 남친 혹은 여친이 여러분을 갖다가 안 놔주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 어, 안 놔주려고 할 수도 있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놔주기 싫어. 어, 놔주기 싫어요. 왜 놔주기 싫어? 좋으니까 그렇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여러분들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숨 막히고, 어, 그런 거지. 그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어몽어그 어, 어, 그, 상대방은 여러분하고 계속 뭔가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데 어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가고 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싫다라고 봐요. 그고 아이고 왜왜 왜 싫은데요? 음. 음.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을 갖다가 틀에다가 가둬 놓으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감정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둬 놓고 틀에다 가둬 놓으려고 하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만의 자유 시간을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이성, 그, 그러니까 남친이든 여친이든 일단 사귀게 되면 그냥 틀 안에 가둬놓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니까, 난, 그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근데 내 남친이나 여친이 검은색을 좋아해. 야, 너 내가 빨간색 입지 말라 그랬잖아. 검정색 입으라 했잖아. 거 벗어봐. 이걸로 입어. 어나 빨간색이 좋은데도 아이 검정색 입어 어, 뭐 이러면서 계속 너는 검정색 입어야 더이 뭐막 이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자기 그 타입에 맞게 길들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너무너무 싫다라고 봐요 어, 듣기도 싫고 어, 내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야 그렇지만 상대방이 자기의틀 안에 여러분들 갖다가 끼어 맞추려고 그냥 무진장 노력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먹을 거 사주면서 자 이번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다음번엔 요거를 사줄게 근데 여러분들은 아뭐 내가 그거 못 먹어가지고 어, 못 먹어서 환장을한 것도 아닌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싫다, 어, 듣기도 싫다. 그런데 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한테 스타일만 다를 뿐 스타일만 다를 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 어. 집착을 하는 게 근데 집착을 하는 것까지도 좋아. 집착을 하면서 그래도 좀 이뻐라도 해주고 여러분들은 좀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대화가 필요한데 어떠한 데야 공감할 수 있는 거소울메트있잖아 케미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딴 거는 해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자기를 틀 안에다가 가둬놀라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거지. 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해줘.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어. 진짜... 듣기도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랬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 그래서 여, 여러분들은 그런 거야 연애들 연애를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지만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지만. 이상하게 어 이성들이 나한테 집착을 해가지고 행복한 연애기보다는 어떠한 가치는 동물원에 내가 어 사육당하는 동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너무너무 싫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나를 내가 나하고 대화가 되고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나 어 이렇게 집착만 하는 사람하고는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들은 연애다운 연애를 갖다가 하고 싶은 거지. 어, 트달에 갇혀가지고 사는 동그 정말 애완 그 애견애견 애연, 애연, 그런 것 그런 그런 삶을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음. 이기적이니까 그렇지. 이기적이니까, 여러분들 가지 못하게 하고 지 욕심은 다 채우는 거지. 음, 그렇다라고 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어. 오늘의 주제. 맞아요. 어, 여기 가스라이팅 나오는구나. 인재사 가스 타일, 가스라이팅 나오는. 선생님 킹 오브 소드가 가스라이팅이에요? 라고 하면 킹 오브 소드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여기 흘러가는 게 이게 딱 나오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애가 하기 싫은 게 아닌가.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음 놓기 싫은 매력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쥐고 있으려고 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너, 어, 저기 막 진짜 내가 미칠 것 같다 라는 거예요 내가 미칠 것 같다 이러다가 어, 이, 이, 이 인간 이거 하는 짓거리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력이 너무 진해 음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카드상에서도 보러 보면 그래 음. 음 카드상에서 그렇고 남자 남자가 왜 그러냐 하면요 여자분 여러분한테 너무 정그 뭐랄까 홀릭 어 여러분한테 완전히 꽂 꽂혀, 꽂혀서 그런 거예요 꽂히니까 여러분들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왜 여러분들이 어리가는 거 싫어 여러분들이 누가하고 말하는 것조차 싫고 여러분들은 나만 봐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줬으면 좋겠고 왜요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분들의 눈빛에 꽂힌다라고 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눈빛에 꽂힌다. 그래서 헤어, 헤어진 사람도, 과거에 있던 사람도 계속 여러분들을 갔다가, 어, 저기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 많아요. 음, 사람 많은데, 어, 정말 여러분이 연애하고 싶지 않으면 조금만 기다려봐요. 왜, 조금만 왜 기다려보냐라고 하면은, 음,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한번 물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다 떨어져 나가야 될듯 싶어요 왜냐 라고 하면 와 너무 크레이지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을 다 힘들게 하는 사람 음, 나는 동물원의 동물이 아니잖아. 나는 내 의지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못 살게, 어, 살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만 잔뜩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하고는요,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되냐라고 하면, 일단은 한, 한 저기, 한 저거는, 갖다, 다 갖다 버려야 돼. 다 갖다 버려야 돼. 어, 갖다 버리고 나면, 어, 또 누군가가 또 들어와요. 어, 누군가가 또들어오면 누가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은 그래도 여러분하고 조금 맞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음. 여러분은 조금 성격이 단순하면서도 긍정적인 좀 사람 있잖아요. 조금 긍정적인 좀 남성스러운 스타일을 갖다가 만나야 행복해. 여러분 자체가 여, 여성 여 여성 하거든 여성 여성성하고 로맨틱한데 그 지금 결 조금 결이 다른 사람을 만나야 왜냐면 여러분들 조금 깊이 빠져드는 뭔가가 있잖아. 어, 여러분들이 좀 우울하고 깊이 빠져드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활동력 있고 활기찬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을 거기서 좀 끄집어내줘야 돼요 끄집어내줘야지 여러분들이 인생에 조금 웃을 수 있고 즐겁지 않겠나 여러분하고 비슷한 결의 사람을 만나면 자꾸 가두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의 기복도 너무너무너무 심해지게 되고 그런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사람은 좀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 사람이 나올까요?라고면 하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음, 그런 사람이 나오겠다. 성격은 조금 세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래도 여러분을 갖다가 너무 올가매진 않겠다. 어,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에너지 파동상 예, 여러분한테 사람들이 너무 꽂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을 갖다 약간 강압적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팔자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안 돼요 그러면은 살짝 결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여러분을 숨쉴수 있게 어. 그 기존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사, 숨을 쉴 수가 없었다면, 그래도 여러분한테 숨쉴 공간은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봐요. 음. 근데 완전히, 완전히 그 집착은 없어지지 않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매력이 그거야. 이거 있잖아.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라고 했잖아. 거, 이 지금 1, 2, 3번 카드보다 4번 카드가 제일 센데,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기 때문에 남자가 셀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 지금 한 패턴을 갖다 다 버려 버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갖다가 테이크해라.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조금 목소리가 커 목소리가 크고 좀 남자다운 사람이 있어요. 어, 목소리가 크고 남자다운 사람 지나치게 큰거 말고 어 지나 지나치게 큰거 말고 적당히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어, 어, 같이 어, 시절 인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 암튼 4번 카드 리딩. 어,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